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 갑자기 웬 케이크냐고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웃음> 귀빠진 날이에요 진짜. 아 근데 어, 생일은 생일인데 그냥 조촐하게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하려고요 <웃음> 어, 생일을 자축하는 의미로 케이크 사진을 하나 올려봐요 오늘 혹시 생일이신 분 있으신가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생일이신 분들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할게요. 자 오늘은 음 맛있는 새우장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축기념 생일 자축기념으로 <웃음> 맛있는 새우장. 요거 아주 맛있는 레시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어,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음, 그대로 따라하시면 맛있는 새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그 야채 육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파뿌리잖아요. 파뿌리를 한두개 정도, 두 뿌리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어, 건 표고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정도 넣어줄 거고 건고추를 넣으면 좋은데 집에 건고추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홍고추 하나 정도를 씨를 안 빼고 그냥 씨도 같이 넣었습니다 씨를 같이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 세알 정도 그리고 다시마 요거 한 두장 정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감초예요 요게 들어가야 단맛을 좀 내면서 아주 맛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한쪽만 있으면 돼요 많이 넣으시면 너무 다니까 한쪽만 있으시면 되고 생강은 요렇게 편썰기 해가지고 두쪽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후추 다살에서한 7알 정도. 그리고 대파는, 여기 좀 굵기가 좀 짧은 대파인데, 굵직하니, 이 대파는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인데, 배는 조금 이제 잘 우러나라고 이렇게 해서 썰어줬습니다. 껍질 깎가지고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네, 물한 600ml 정도 넣고서 끓여 줄거예요 야채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가지고 30분 정도 국물을 우려냅니다 양조간장한컵 4분의 1컵이 더 들어갑니다. 조선간장 4큰술, 청주 반컵, 미림 반컵, 설탕 3큰술. 정확하게 300ml가 딱 맞춰졌어요. 이 육수에 야채 육수에다가 이제 간장물을 섞어 가지고 한번더 끓여 주시면 돼요 아까 만들어 두었던 간장물 부어주시고 그리고 야채 육수 300ml 부어주시고 간장물이 끓을 동안 레몬을 한세쪽만 이렇게 해서 썰어 놔 주세요 다른 장에 물이 끓으면 불을 끄세요 끄시고 여기다가 레몬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간장물이 식을 동안 새우 다듬어 보자고요 새우를 녹일 때는 굵은 소금을 두큰술 넣어 주시고 물 1리터 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새우 사이즈가 좋네요 새우 다듬는 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나? <웃음> 자 그럼 다듬어 볼까요 아, 새우 사이즈도 참 좋은데 음, 이런 아이들은 새우수염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뾰족한 부분들 음, 필요 없으신 부분들은 뭐 이렇게 잘라서 다듬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담아 두시면 됩니다 자 수염을 다 다듬었으면 어... 이제 내장을 뺄거예요 이거를 안 빼고 담으시면 나중에 드실 때 질근거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 다똥을 빼주셔야 돼요 자 새우의 해 동을 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웃음> 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있죠 요세 번째 마디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해서 힘을 주고 빼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거 제거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새우 이제 응가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죠 여기서 씻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까 소금물에 1차적으로 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수염 다듬고 응가 제거하고 음. 그러고 나서 안 씻어요 이 과정에서 뭘 거치냐면 청주로 목욕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안 씻는 거예요 이게 대록이면그수돗물 하고 이렇게 마찰을 자꾸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비린내가 납니다 자, 청주 소주잔으로 한컵 정도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골고루 뿌려 주시고 이렇게 소, 소독이 될수 있게끔 말을 자꾸 버벅하네요 <웃음> 소독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잠시 놔두세요 자, 새우장을 담을 그 통은 깔끔하게 물기 없게 이렇게 해서 닦아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우를 차곡차곡 이제 넣은 다음에 이제 썰어놓은 거 이렇게 해주고 어, 같이 넣어주세요. 차곡차곡 다 넣었으면 이제 에, 간장 달인물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김치냉장고에서 어,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새우장이 만들어집니다. 몇 마리 정도는 그 껍질을 까서 제가 어, 담아봤는데요. 어, 껍질 깐 거는 하루만 해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장물이 이렇게 베이는 게 속도를 보니까 그 다음날 뚜껑을 열었을 때 이미 어, 좀 까무잡잡하니 이렇게 간장물이 배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껍질을 까서 새우장을 담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점점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죠 요거 나름대로 조금 세팅을 한다고 해봤는데 쉽지는 않아요 <웃음> 새우장은 이틀이나 3일 뒤에 이제 새우에 간장이 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두고 먹을 용도로는 새우만 건져서 냉동을 시키시고 국물은 따로 끓였다가 식혀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뭐 3일 이상 두고 먹고 싶으시면 이 간장물하고 같이 이틀째 바로 이렇게 냉동실에서 냉동을 해주세요. 어, 저는 오히려 그렇게 냉동해 놨다가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어요. 요, 와인 한잔 하면서 <웃음> 초밥도 좀 만들어 먹었어요. 새우초밥, 새우장초밥 맛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새우장 그, 양념을 좀 만들어 가지고 무침을 해 봤는데 이 양념도 상당히 맛있거든요 이것도 레시피 올려 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어, 제가 양념게장을 한번 올려 볼 거예요 이 양념게장도 상당히 좋은 레시피거든요 새우장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어,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뵈어요 감사합니다.